15 여기서부터인데 두근의 비가 이거야 이걸 좀잘 써먹어야 돼 두근의 비가 이거라면 없는 문자 잘 보고요 한 근을 K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3K인 거야 그럼 얘네가 두근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이고 그게 여기서의 두근의 합 4K인 거고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M이고 실제 두 분의 곱은 3K 제곱입니다 모르는 거두 개씩 두 개니까 연일 방금씩 풀듯이 풀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 4K인데 얘가 3K 제곱이라고 하고 있잖아 넣어버려 그냥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 3122 음, 마이너스 여기 붙으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인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정수가 안나와 그래서 K가 2이길바란다고요 그럼 K가 2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 8 마이너스 4M은 여기에 의해서는 12 둘이 똑같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 정수 M은 마이너스 3입니다 얘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M이 정수기 때문에요 자 얘도 보자 두 근이 알파벳타래 근데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이야 <웃음> 이걸 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합과 곱이지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K 두근의 곱은 얼마인데? 2K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제곱하면 4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인수 분해가 안돼 그럼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되겠지? K는 4분의 2 플마 루트 4 마이너스 8 허근이네 잠깐만 아하 아하 아하 미안해 여기가 잘못됐네 이 값이 0이 아니라 이 값이 10이네 그래서 이 파트는 지우고요 왜 0이라고 썼지나 넘겨서 4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을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는 0그런걸로 나오는 K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인데 양수 k 이기 때문에 k 는2괜찮아 네. <웃음> 이걸 조금 더 키워서 키우면 글씨는 잘 보이고 좋은데 공간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 하나 더 갈게 괜찮겠지? 네한 네, 페이지 더 갈게요 유형 이 23까지 있다 그랬 그때? 네뭐맙죠 그죠? 두 페이지씩 갈게요 얘두 근이 이거야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건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인 알파벳타는 마이너스 3 부, 틀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아, 아 제가 실수했을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틀린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7 실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두 근의 곱은 b 실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 맞죠 네. 그럼 얘 넘기면 마이너스 a는 4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이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플러스 8 됐냐? 네. 여기서의 여기서의 똑같이 여기서의 두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예지두근이 이거니까 봐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그럼 얘네들두 근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두근의 이렇게 둘의 합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맞지 계산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6이고 그게 합이지 여기서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계산이 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얼마? 3 그럼 여기서 합이 마이너스 6인거 찾으면 일단 얘예 아니면 얘 예. 곱이 3인거 찾으면 얘 예. 여기서의 합 여기서의 합 이런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얘도 여기서의 두근의 합 여기서의 두근의 합 여기서의 두근의 합 여기서의 두근의 합 여기서의 두근의 합 여기서의 두 분의 합. 다그리 표현한 거라고. 정리해 주세요. 너희가 늘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 왜 내가 못할 때만 보고 그러지? 내가 잘하는 것도 좀 봐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못 보고 읽었어. 그 잘못 읽은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럼 잘 읽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 제대로 읽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유리랑 준호가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근데 최고차항은 어차피 2라는 게 정해져 있지 1이라는 게 그러니까 2차식이잖아 X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럼 X앞에도 무슨 수가 있고 상수도 있고 두 개만 자, 있을 거냐 여기 는형이니까 근데 지금 유리는 여기를 잘못 봤대 그럼 어딘 제대로 본 거야 여긴 유리가 제대로 본 거지 이 뒤에는 준호는 여기를 제대로 못 봤대 맞잖아 그럼 준호는 여기를 제대로 본 거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여기 누구랑 관련 있지? 네. 합. 여기는 곱. 왜 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유리는 네. 여기를 제대로 봤는데 여기는 곱이랑 관련된 거니까 곱이 얼마라는 거지? 마이너스 1 5라는 거지. 준호는 합이랑 관련된 걸 봤잖아. 네. 합은 얼마라는 거지? 이겠지. 네. 그럼 여기 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가 x 제곱 플러스이면 합이 이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잖아요. 마이너스 네. 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원래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15는 0이다. 바르게 구한다을 구하시오 했으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해내시면 5하고 마이너스 3이겠죠. 괜찮아요? 넘겨볼게요. 여기 봐. 근이라는 거는 요기의 알파야. 그러니까 즉 F에는 누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0인 거야. F에 뭐가 들어가도 베타가 들어가도 여기인거야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4라는 걸 알아 그럼 보자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잖아요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못쓰니까 A B라고 하면 그 A는 X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B도 X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이 덩어리가 알파랑 베타였으면 하잖아 그니까 러 알파가 뭔거야? 이 A 더하기 1인거고 베타는 뭔거야? 2비 더하기 인거야 나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알아 맞지? 네. 더했더니 네. 이렇게 되네 이쪽은 그리고 4가 되지 네.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네 둘의 합? 얘지 네. 얼마? 1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너 인수분해를 복소수로 할수 있어? 나는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식이거잖아 x 빼기 한근또 다시 x 빼기 또 다른 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근을 구해라 했듯이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못해요 너희가 머릿속에서 곱해서 6되는 복소수와 더해서 4되는 복소수를 못찾잖아요 그게 찾아지면 그냥 암산으로다 풀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보면 2분의 8 풀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는이 분의 팔 뿔마 이루트 이 아이는 사 뿔마 루트 이 아이. 그래서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사 플러스 루트 이 아이. x 플러스 사 x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 팔이 분의 마이너스 왜 팔이지? 얘가 사였겠지? 이로 바뀌지? 그래서 이 풀마 루트 이하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여기 뒤까지 갈게요 79쪽까지 잘 봐도 이거 내, 내가 뭐라 했냐면 관용어 그라고 그랬어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fx는 x-α에 x-β에 플러스 하라고 근데 얘가 뭔지 알아 얘가 얘야. 얘의 두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가 바로 fx기 이 때문에 f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3왜 우리 그런 짤 많이 보지 않냐 페이스북에 있는 데 보면 은 수학 시간이야 처음에 시작은 몇줄몇줄 잠깐 눈 감고 떠뜨린 칠판 가득 서 있는 거 수학이 진짜 그래 그냥 천천히 시작은 알아서 그러데 갑자기 이렇지 이래서 팡 그러니까 정신 붙잡고 제대로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자 얘네가 실수거든 그럼 얘도 실수 얘도 실수잖아 우리 켤레근 생각해봐 뭐가 있었냐면 개수가 모두 실수면 복소수의 켤레근이 있었고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부리수의 켤레근이 있었어 기억나? 그럼 얘도 실수, 얘도 실수, 계수가 모두 실수니까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2-3i 그럼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b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4 여기서의 두근의 곱 고분 여기서의 두근의 고분, 켤레의 곱이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맞나요? 네. 그럼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a-b가 13이고 a, b가 마이너스 4야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13이 되는 숫자는 생각을 못하겠어. 그래서 여기다 이걸 만들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것도 가능하죠. a-b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ab 169-8 161이 정답입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